네. Lesson 5. Read 들어갈게요. Be smart. 명령문이네 그치? 음, 현명해지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With your smartphones. 네,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어, 스마트폰 없는 것.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 지금 living 2기 주어잖아요. 동영상지. To l i v e 랑 바꿔 써도 되고. 그래서 동영상 주어는 단수로 받는다 그랬지? 예, is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 여기 s라고 해서 r가 아니에요. 주어는 living이니까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difficult 어려워 힘들어. For many of us 우리 많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으로 for를 썼어요. Many of u 는 그냥 우리들 많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고요. These days 요즘.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산다는 것은 However, 하지만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can cause various problems Unwise, 현명하지 않은, wise 반대말 또는 너무 많은 사용, 이때 use가 명사예요 사용 of smartphones 스마트폰에 현명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많은 사용은 can cause, 야기할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을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Yeah. Are you a zombie? 그러니까 좀비 알지? 그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좀비를 합쳐서 스모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zombies.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있어요. Walking around 걸어 다니고 있어요. Like zombies. 좀비처럼 Their heads are down and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s. 머리는 내려 아래를 향하고 그들의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어요. We call such people s m o m b i e s smartphone zombies.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zombie라고. 자, 오형식이네 목적어 목적호 이때 call이라는 동사가 그런 특징이지 명사를 목적호로써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A를 B라고 부르다. 이때 A도 명사. 비도 명사 이런 구조가 사형식도 있어요. 근데 사형식은 a와 b가 같지 않을 때에게 뭐뭐를 이런 뜻이고요. 오형식은 a는 b다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스마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눈을 고정시키고 거, 머리가 아래로 향해서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왜? 딴데 보지 않잖아,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스 l 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 l 비를 해놓고 뭔지 잘 모르겠을까봐 모르을까봐 여기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좀비즈라고 If you are a 좀비? 스몬비? 만약에 여러분이 좀비라면 You can have v a r y s a f e t y problems 여러분은 you can have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가? 뭐를?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safety problem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 안전 문제 어떤 안전 문제인가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거리에서 파인, 웅푹 파인 웅덩이, 구덩이 또는 뭐 구멍을 볼수 없어 그래서 you may fall 어, 넘어지거나 넘어지고 get hurt, 다칠 수 있어요 you may get into a car accident to get into 우연히 만나다 또부딪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안전 문제지 그지 다치거나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what can you do? 뭐를 할수 있나? to prevent, prevent는 예방하다 방지하다인데 네, 쇼핑몰 써서 뭐뭐 하기 위해 to prevent these problems, so what can you do to prevent these problems? 이 문제를,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가 하나가 아니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it's simple,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뭘까?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 a l k i n g 예, yeah, while you are walking.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자, 이때 while이 중요합니다. while은 접속사고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표현인데요. 특히 while이라는 동사는 주어와 비동사일 때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while walking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워킹이 현재 분사잖아. 와이 i 워킹은 마치 와일이 전치사가 되고 이게 동명사가 된다? 이렇게 사,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뜻은 뭐야?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가 전치사 during이라고 있어요. 예, 네, 그, 그러니까 during은 뒤에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고, while은 그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와야 돼. 단, 단 y는 u 아, 뭐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이 가능해. 우리 마리오, 당신 어떤가요? Do you think you're a zombie? 자, 당신 생각하기에 당신 스머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아이들 거의 다 스머비죠.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